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11월 4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 12월이 네. 벌써 눈앞에 왔습니다. 그 네, 눈앞에 왔죠. 또 예. 한해도 다지러 가는 느낌이고요. 자, 연말 장세에는 두 가지를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건데 네. 연말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투자 성적.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야누세의 달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네.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네. 것인가. 네. 네. 네. 그 같은 두 가지 관심사를 가져 계실 건데요. 오늘 하디슈에서는 넥스트 2022년. 네. 다섯 가지 탑픽. <웃음> <토픽? 웃음> 그 다음에 다섯 아. 가지 탑픽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미세적으로는 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이 돌아왔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웃음> 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음.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예. 보합권으로 끝난 게 지난주 포함해서 그 이전 이전에서 3주 연속 예. 어, G 시장이 거의 보합권에뭐 음. 어, 일간 등락은 있었지만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보합권을 끝났는데. 여기서 거무적인 건 외국인이 1조 3천억 정도를 샀다는 거죠. 이제한 주간 동안 순매수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어, 뒤에서 다시 뭐 언급을 하겠지만 어, 외국인 매수세가 음. 그 이전에 보면은 아 진짜 외국인 매수세가 기조적으로 예. 돌아 섰는가 음.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좀 음. 플러스가 난 건가 좀 의심을 예. 많이 받았는데 예. 아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조적으로 음.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 좀 지난 한주 보아권으로 끝났습니다만 음. 괜찮은 마음으로 한 주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또 반도체 주식을 네. 많이 집중해서 매수했는데 네,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네, 네. 그 맥락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네, 네. 자, 최근 동향 몇 가지 정리해 봐 네, 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음. 동향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있어서 보면은 다우존스 지수는 음. 마이너스였는데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였었어요. 예. 그래서 기술주가 다시 중심권으로 부각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내용이 좀그 지난주에 그 음. 자료가 좀 나왔는데 원래는 기술주가 금리 상승 테이프링 국민에서는 그렇죠. 좀 지약하다 그런 예.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또 구슬, 기술주가 이제 음. 전면으로 등장을 했는데 일단 이제 십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음. 1.6%대에서 1.5%대로 좀 떨어졌거든요.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상세히 분석을 할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1 0년만기 음.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가도 음. 어,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뭐 치열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84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던 게 70달러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음. 이런 유가도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문제 어,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관련돼서 미국의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음. 왜? 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어, 우리나라 주식은 그 경기민감주로 예.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 그것의 실마리는 공급망 어, 그 문제가 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 그샌프란시스코항에한 예. 110척 정도의 컨테이너선이 음. 늘상 머물러 있었는데 예. 30척 이걸 하역을 완료를 해서 음. 이제 한 80척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이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어 궁금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음. 어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결국에 있어서 지난주에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는데, 음. 이와 관련돼서 영원한 강세론자, 이제 톱니 그 펀드 스트랩 그 창립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 과속 방지턱을 만날 수 있다. 음. 좀 조심해라 하는데, 이제 조심하라는 것에 방점을 둔 예.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조정은 12월 랠리에 있어서 매수 기회가 되니까,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한면어떻겠는가 음. 하는 얘기를 지난주 에 했다는 걸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아, 이번 주에는 이제 여전히 우리가 음. 테마 주로 가야 될 것인가? 최근에 보면 블록체인 가상화폐 네, NFT. NFT 등등 예, 또 메타버스 예, 예. 관련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하면서 예, 시장을 예, 예. 크게 달구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 것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신다, 그죠 그렇죠, 이제 예. 예. 그 그럴 것인지 음.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이 기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장에 들어온다면 외국인 산업 쪽으로 우리가 음. 어 배팅을 해야 될지, 예. 그래즉 테마주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음. 아니면? 외국인 선호 업종으로 좀 방향전환을 할 음. 것인가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외국인 선호 업종과 관련돼서 한다면 전기전자, 자동차 음. 아, 이런 쪽인데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여하이 헤쳐나갈 것인가 음. 하는데 자 그에 앞서서 이번 주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좀몇 음, 가지 살펴본다면 예. 경제 회복이 좀 가속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음, 음,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증가 속도도 증가해서 지속되고 있고, 어, 지속되고 있고 음. 아까 얘기한. 궁금한 혼란 자체도 이제 완화 조짐이 음. 일단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소비 매출이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미국 그 소비 소비, 소비 매출 호조를 음. 하나를 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주에 예.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예. 즉 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11월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11월 12월에 미국 소매업체의 매출의 20%를 위해서 매출을 합니다. 음. 그거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 예측이 뭐냐면 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는 걸로 얘기되는데 최근 5년 평균이 한 4.5%였어요. 예, 그럼 최근 5년 평균의 2배 이상이군요? 그렇죠. 두배 음. 이상의 매출 증가세가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면 조전 계속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은 음. PPI, 생산자 물가와 관련된 예. 부분 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음. 즉 인플레이션이 한근한달 동안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문제고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소매 판매가 10.5%가 증가를 한다는 말은 어쩌면 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음. 주식시장에는 아주 아주 어, 좋은 어, 일이 되겠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또 어 유가 하락, 네. 또어 국고채 하락 네. 이런 등등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잘 관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해서 하는 그렇죠. 것과 맞물리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어 미국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건 남다르게 우리가 음.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샀는데 11월 현재까지 11월 네. 7일 지난주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올해 들어와서 월간 최대 기록이에요. 예. 우가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권의 순 매도였는데 순매수가 월간 최대 기록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 11월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매도세로 돌아질 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최근 외국인의 예. 어, 주도 업종 과거의 예. 움직임을 보면 조금 기조가 달라졌다 아까 그런 음, 말씀을 그렇죠. 하셨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약 1조 정도 음, 들어왔다는 음. 부분을 본다면 어, 여전히 우리가 테마주로 가야 될지 음. 아니면 이러한 기조 변화에 힘입을지는 이번 주간 정도는 음. 한번더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편 또 테마주들도 네. 이게 이유 없는 네. 일회성 이벤트였느냐. 네. 아니다. 어, 산업의 핵심적인 발전에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후자에 가깝잖아요. 아, 예. 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동의합니다. 즉, 음. 어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메타버스라든지 가, 가상화폐라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NFT라고 해서. 예. 대체불과 토큰 관련 음, 음. 게임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해결해 주는 결제 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할이라는 음. 종목도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어, 하나의 산업화되 가는 과정이 음. 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은 초기에, 음. 어, 우리가 저기, 인터넷이 들어올 때, 뭐, 인터넷을 잘 활용한 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인터넷에 예. 서투른 사람도 그렇죠. 있는 <웃음> 어. 것과 똑같이, 예. 어, 이제, 그러한 시장, 음. 그런 크립토 경제라고 하는데, 음. 미국에서는 벌써 세계 대도시, 음. 뭐, 큰 도시, 뭐, 예를 들면 뉴욕시 음. 같은 데가, 어, 크립토 시티를 선언을 했어요. 음. 즉,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허용을 음. 하고 그 시스템을 지원을 하겠다 음. 이런 정도 한다면 결국 크립토 경제 그 크립토 산업이 하나의 인더스트리화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지난주에 단날의 한 정보국에서 볼수 있듯이 약간 오버시팅한 음.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음. 요 과열된 부분이 조금은 기를 바라야 될 부분이 좀 예, 있겠죠. 무엇이제 주가들은 예. 보면 항상 오버셔팅되고 또 식는 과정을 거치고 예, 예, 또 계속 예. 이제 이렇게 가긴 하죠. 그런데 전기전자업종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몰렸다. 네, 이런 네. 것들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국 나스다 기술주의 중심 네, 네. 이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메타버서, NFT, 이런 등등도 사실은 이제 기술 기업들에 해당되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두 개, 음, 두 가지 쪽에 잘, 주로, 예. 예, 잘 이렇게 시선을 음, 우리가 분산시켜서 음, 잘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네. 앞서 말씀드린 하디쇼입니다. 네네. 자, 내년 2022년 주식 시장을 조심스레 또 네네. 전망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까 구성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넥스트 2022년. <웃음> 네. 탑픽 5개를 네네. 중심으로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렇다면 마이크로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순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탑픽 5개인데 첫 번째는 S&P 500이 3년 연속, 올해 현재까지 예, 두 자릿수 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네. 내년에는 어떨지요? 예. 일단, 이제, 그, 3년 연속인데, 음. 2019년, 예. 어, 3년 전이죠. 28.8%가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네요. 2019년도. 예. 그렇죠. 작년에 지금 어려운 한 해였죠. 음. 폭락을 겪은 한 해인데, 또있죠 작년. 예, 그런데도 음. 16.2%가 예.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소리죠, 그죠? 예. 아,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예, 20.16.2가 예, 음.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예. 2021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음. 11월 7일 현재 음. 24.8%가 올랐어요. 예. 뭐, 일반적인 연말 랠리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예. 30%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럴 있겠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더 높다고 <웃음> 예,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내년에는요? 자, 그럼 이제 내년에는 이제 지금 그 기저효과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올해 한 30% 올랐다면 그 음. 오른 상태에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기업 실적 음. 그좀 순위 증가율을 본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코스프식 음. 어,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 예. 물류 대란이 해결이 된다면 음. 테이퍼링이 끝나는 어, 7월 정도 됐을 때 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들이 다 사라진다면 음. 과연 어 그때 에, 금리를 과연 올릴 수 있을 예. 것인가 예.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중시에는 어, 금리를 음. 두 번에서 세번 올린 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어, 조심스럽지만 음. 어, 한번 뭐 4년 연속도 음,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자리 숫자라는 것이 올해 또 지난해 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그렇죠. 낮을 수는 있죠. 두 자리 숫자를 계속 기록할 예. 수 있다면 예. 그것은 꽤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 내년 또 주식시장을 조금 이제 생각할 때일번과 맞물립니다만 어떤 우리가 조금 불안 요인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경제를 네, 그, 위협하는 요인. 이제 두 번째는 음. 뭐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음. 유행하고 있는 또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도 코로나.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이제 무슨 얘기냐 면은 코로나가 지금 유럽에서는 어, 이제, 그, 오스트리아 같은 음. 경우에서는 봉쇄 조치를 지금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경제 봉쇄를 다시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독일도 어, 경제 봉쇄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음. 미국도, 어, 이제, 그, 음. 주간 평균으로 했을 때, 주간 평균, 일 평균으로 예. 했을 때, 7만 명대에서 음. 9만 명대로 지금, 음. 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겨울로 가는 시즌이라서 더그렇고요그죠 음. 그런데 결국에 있어서 미국이 다시 과거로 핵이 돼서 경제 봉쇄를 음.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음.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이 음. 조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상승률, 주, 주, 주, 주가 변화을좀 높이는 이런 요인들이, 어, 있을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겪어왔던 것들이, 예, 예. 다시, 여전히 잠복한 상태에서 불쑥불쑥 그렇죠. 튀어 놓을 예, 수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하세요 예, 그런 정도가 예. 경제를 음, 위협하는 요인들이기 음.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음, 예. 다 아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다는 음, 뜻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 대체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아닐까 음, 음,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네, 이제 중국 문제인데 예. 예상보다는 오래 가야죠. 그렇죠? 예, 이제 예. 우리나라가 아, 음. 중국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이제 예. 최대 수출국이고, 어, 중국이 여러 가지 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뭐 중간제도 있지만 예. 최종 소비제,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든지 음. 이런 그 최종 소비제와도 관련이 좀 있, 있기는 한데. 일단 이제 중국이 현재 그그 내걸국이 그네 있는 게뭐냐면 공동 번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어. 그래서 조금 앞서 나간 산업이나 업종을 좀 억누르고 좀어 좀 지쳐진 산업 또는 음. 업종을 좀어 살려내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음. 미국하고 어 인류 초인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음. 예, 지눌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나빠진 상황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3년이면 확정된 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 성장을 이제 그 지원하는 쪽으로 어 단기 변동이 좀 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음. 어 중국 시장이 어쩌면 내년에는. 글로벌 수익률의 탑을 기록할 음,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 연초에 중국이 그랬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웃음>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예. 계속 이제 침체가 좀 길어졌는데 예.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던 서서로 내수를 네. 짓누르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이제 음, 그 이제 내년에 보통 이제 상고하죠 얘기를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올해의 이그 추세를 이어갈 예. 거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지금 현재로는 4 9를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삼점오 퍼센트 정도로 상반기에는 4.9% 예. 하반기에는 3.5% 오 예, 글로벌, 예. 예. 글로벌 경제 전체가 글로벌 경제 전체. 전체가 상고, 하재다, 예, 상고 어, 음. 하절을 이제 보일 거 같은데.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양적 완화가 음. 축소될 수도 있다고 뭐 아마 예. 축소되겠죠 경제부양책도 아마 축소가 될 것이다 음.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저축이 이제 소진된다 음.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어 올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여러 가지가 음. 어 축적된 이제 그 그어 음. 돈이 많았었던 예.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소진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상고 하저가 어, 될 것이다. 네, 그것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많이 이제 소진되고 등등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예. 하반기에는 조금 위축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라 그렇죠자 그런 음.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있어서 지금 얘기한 바대로 어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한 요인들이 나오좀 편하게 간다면은 어,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것이 예. 대안이 좀될 수가 있겠죠. 예, 예,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 아까 원유도 이제 팔십사 달러에서 칠십팔 칠십 달러때까지 음. 떨어졌지만 분명히 그 여러 가지 그 어, 상승 요인도 많다면은 음. 이제 원자재 투자도 한번 예. 어, 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 관련돼서 조금 예. 이제 마이크로 전략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예예 예. 예, 예, 예. 어, 신흥시장 예, 낙수 효과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 결국에 그때는 그냥 미국 예, 예, 원사이다, 예, 예. 예. 미국 원사에 대한 시장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있어서는 어, 이제 신흥시장으로 음. 이제 글로벌 전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음, 올해는 올해만 음. 따지면 2021년을 본다면. 글로벌 시장, 선진국 이자 위주의 음. 시장이었잖아요. 특히 예. 미국 위주의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어,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어, 상고하저 음. 상황에서 어, 신흥국 시장으로 음. 어,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것들이 예. 어, 글로벌 공급망, 네. 이런 완화 조짐이 조금 완연해지고 네. 등등하면 또신흥 시장에도 그 물이 그물고가 그대로 갈수 있다 고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그런 네. 것과 관련돼서 음. 봐야 될 부분 뭐냐면은 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달러 음. 지수가 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게 음. 올라갔어요. 예. 이제 유럽의 그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음. 좀안 좋으면서 음. 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음. 치고 올라갔는데 음. 그것에 비해서는 아시아 신흥 시장 음. 우리나라 대만 과 관련된 아시아 신흥시장의 화폐 가치는 음. 그만큼 약세를 보이지는 예. 않았어요. 예. 어 이와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어, 코로나가 재유행되는 음. 유럽, 어, 미국 뭐 이런 쪽 얘기인데 최근에 에, 베트남이라든지 음.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조치가 지금 예. 다 해제되면서 예. 어, 생산이 풀가동 좀 음. 되고 있다고 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어, 상대적으로 음. 신흥시장 쪽으로 음. 어, 돈이 좀 몰릴 수 있는 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넥스트 2 0 2 2 조금 전에 이제 top 파이버 타픽 타이 파이버를 토대로 조금 미세적인 부분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좀 앞서서 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이제 낮아질 수가 있기 있다.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내야 되겠죠. 음. 음. 어, 그러니까. 기대승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안전만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조금 음. 어 보다 슬리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지금 광범위하게 일단 어 대화를 모색을 음. 하면서 음. 어,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때 낮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탑픽 1에서 보았지만 네. 내년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네. 네. 네. 올해보다는 조금 재미있을 수, 그렇죠. 재미없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네. 조금 적극적인 대안모서 이것은 한마디로 분산을 뜻하기도 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음. 조금은 어, 올해보다는 올해는 약간 음. 집중화 전략이 유효했다고 한다면 예. 내년에는 좀어 적극 분산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음. 와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 상승 대비해서 음.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이 좀 필요하고 음. 또 물가를 상승한다는 건 원자재 가격도 음. 오른다고 하니까 예. 원자재도 이제 투자할 필요가 있고 음. 아까 얘기했듯이 어 상고 하저 속에서 실흥국 이주의 음. 시장에서 예. 이제 그아 선진국 위제 시장에서 실흥국으로 음,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면 음. 실흥국 시장의 그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그 경우도 예.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겠그 음.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 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조금 네. 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부동산은 어떤 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어 이제 임대 수입을 음. 어, 확보할 수 있는. 예. 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가격 상승에 패팅하기보다는, 음.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음, 예, 예. 그러한 그 부동산 시장. 일반적으로 또, 뭐, 리처,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음. 하고, 최근에 이제 그, 어, 소비 패턴이나 물류 패턴이 바뀌면서 예. 물류창고 같은, 뭐, 예. 이러한, 어, 저기 투자 리츠 음. 중에서도 물리창고 비중이 높은 리츠, 예, 산업용 더, 그,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맞습 그런 쪽에 음.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기술 혁신주는 음. 역시 예. 좋을 겁니다. 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원자재를 투여해서 음. 무엇을 생산하는 기업보다는 예. 그렇지 않은 어떤 기술 이주의 기업이 좋다는 걸 느꼈을 텐데 내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데 음. 미국 일변도에서 아시아의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내년에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음. 어, 뭐잘 모르시겠지만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음. 태국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이러한 그 어, 혁신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예.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시아의 혁신 기술 기업은 단연히 단연 어 우리나라 음. 기업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좀 어, 염두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11월 넷째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으로 넥스트 2022년 또탑 o 다섯 개를 중심으로 어매크로 마이크로 조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